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 이에요 오늘은 고급 단계 라고 할수 있는 큰수 나눗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큰수 나눗셈을 할 정도의 친구라면 은어 주변 사람들 모두 가르쳐 줄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고생 많았어요 자 그럼 오늘 큰수 나눗셈 두 번째 시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산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리점 잡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나눗셈은 앞자리, 빼기, 뒷자리 더하기 이한 거를 자리점 시작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친구들은 이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자유자재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은 주산으로 하다 보면은 저절로 암산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제 편할까요? 맞아요 4학년 1학기 3자리 나누기 2자리 4자리 네 나누기 2자리 금세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수 계산 너무 쉽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온 친구들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큰수 나누셈 두 번째 시간 해보겠습니다 먼저 털고 자리점부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자리 두자리, 뒷자리 두자리 아, 자, 여기 잘 보세요. 앞자리, 두 자리, 뒷자리 더하기 1 하니까 세 자리죠. 두 자리에서 세 자리를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빼기 마이너스 1의 자리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의 자리가 어딘지 제가 잘 보세요. 두 자리에서 세 자리를 빼니까 마이너스 1 자리가 나왔죠. 자, 그럼 두산을 시작하는 기준점은 여기라고 그랬어요. 1의 자리, 그럼 요 바로 아래를 0의 자리라고 그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리 마이너스 1 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산 나눗셈은 먼저 나누어 지는 수를 자리점 시작점 에다 놓는다고 그랬죠 자이 빼기 3은 마이너스 1 1의 자리 0의 자리 마이너스 1여기서 놓는 거예요 자 그럼 28을 먼저 놓습니다 자 그럼 이 앞에 숫자 일부터 잘 봐주세요 자 그럼 얘랑 얘를 봤을 때 2에 1이 몇번 들어가죠? 두번 들어가죠? 근데 그거 기억나나요? 곱셈은 곱해서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뒤로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나눗셈도 곱해서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앞으로 나눗셈은 원래 몫을 바로 앞에다 잡는다 그랬죠? 자 원래는 여기다 가 몫을 잡는게 맞아요 근데 2에 1이 두번 들어가니까, 이 1은 2 해서 10이 넘지 않죠. 그러니까, 몫이 여기가 아니고 한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죠. 몫을 잡은 후에 나누는 수를 곱해준다 그랬어요. 차례대로. 그러면 2 곱하기 1은 0, 2 빼줬어요. 그리고 2 곱하기 4는 0, 8 해서 몫이 얼마죠? 2가 됐어요. 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누어 떨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52 나누기 26. 자, 이것도 앞자리, 두 자리, 뒷자리 더하기 1에서 세 자리 빼니까 마이너스 1 자리, 자 1의 자리, 0의 자리 마이너스 1. 자, 자리 점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52 나누어지는 수를 놓으라고 그랬죠. 그럼 먼저 5부터 보겠습니다. 5와 1을 먼저 앞에 숫자를 먼저 봐 주세요. 5에 2가 몇번 들어가죠? 2 1은 2, 2, 2는 4, 2 3은 6. 자, 2 3은 6이니까 2 2는 4두번 들어가겠죠. 근데 2, 2는 4 10이 넘어요? 안 넘어요? 넘지 않기 때문에 몫을 바로 앞자리가 아니고 한칸띄어서그쵸 그러면 2 자, 몫을 2 잡았습니다. 그러면 얘랑 어떻게 준다 그랬죠? 나누는 수를 차례대로 곱해서 빼준다 그랬죠? 2, 2는 0, 4. 빼니까 1이 남죠? 자, 다음. 2 곱하기 6을 해줘야 되겠지. 2, 6, 1 2. 하니까 2가 맞네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90 나누기 5. 자, 90. 앞자리 두 자리, 뒷자리 세 더하기 1에서 세 자리니까 0, 아, 1, 0, 마이너스 1 됐죠? 자, 그럼 보세요. 다시. 앞자리 두 자리, 뒷자리 세 자리, 더해서 1에서 세 자리 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리 다시 잡아 드릴게요. 자, 보세요. 1의 자리, 0의 자리, 마이너스 1, 여기서 90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0을 조심하세요. 0을 빼먹으면 안 돼요. 0이 있는 거. 자, 그럼 이건 9가 아니고 90이에요. 그럼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9에 9에 요 4가 몇번 들어가죠? 4 1은 4 4 2 8. 자, 요 문제 중요하네요. 요 문제 잘 보세요. 자, 다시 4 2 8. 자, 10이 넘지 않으니까 한칸 앞으로 가는 건 맞아요. 4 2 8 했는데 여기 10이 남았죠? 요 0이니까 10이 남았는데 2, 5, 10. 하니까 얼마에요? 2. 그쵸? 요 0을 갖다가 90에서 0을 빼먹으면 안 돼요 0 나온거 조심하세요 다음 93 나누기 31자 보세요 이것도 1의 자리 0의 자리 마이너스 1 93자 9에 3이 몇번 들어가죠 요 3을 곱하니까 3 3은 9 얘랑 얘랑 또 곱하니까 3 1은 3 해서 몫은 3이 되었습니다 다음 5번 88, 이제 잘점 잡는 거 정확히 알죠? 그럼 8에 1이 몇번 들어가죠? 8 요건 앞에 1을 곱한 거예요. 순서 정확히 기억하세요. 순서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 것도 이번에는 얘를 계산해 줘야 되죠. 그러면은 8, 1은 8 해서 몫이 8이 되었습니다. 자, 알겠죠? 자, 모든 게 중요한데요. 여기는 이제 고수 단계예요. 여기까지 왔다면 진짜 잘한 친구들이고요. 제일 먼저 자리점 잡는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앞자리 빼기 뒷자리 더하기 이런거를 빼줘서 자리점이 시작된다 그랬고요 여기에서는 앞자리 두자리 뒷자리 세자리에서 마이너스 1의 자리에서 시작된다그랬어요자 마이너스 1의 자리 제가 말씀드렸죠 또 강조할게요 마이너스 1의 자리 1 자리 0 자리 마이너스 1자요 마이너스 자리도 잘 알아야 되는게 나중에 소수점 계산할 때또 복잡해져요. 소수점 계산할 때 소수점 더했다 뺐다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자, 다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목을 잡고 차례대로 몫을 잡은 거에 예곱해주고 얘 예곱해주면서 얘 빼주라 그랬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주산을 아무리 잘하고 암산을 잘해도 제가 연산은 다양한 방법으로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요거 하나 해볼게요. 요거 4학년 1학기에 나오는데요. 어, 간단한 걸로 먼저 했어요. 제가 요거 반드시 세로샘도 연습시켜 주셔야 돼요.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목, 뭐 나머지. 자,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나누어 떨어진다고 랬어요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세로샘 줄 그었어요. 제가 줄 그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친구 없이 만약에 2를 여기다 적으면 2가 아닌 2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10배로 튕기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14에 28이 두번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은 얘랑 얘를 어떻게 해주죠? 곱해줘야 되죠? 자, 뒷자리부터 곱해볼까요? 2, 4, 8 적었어요. 그 다음에 앞자리 해야 되죠? 2, 1은 2 해서 뺐어요. 어, 28이 됐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뒷자리 부터 차례대로 빼주니까 나머지가 0 그러니까 더 이상 할게 없죠 자 그리고 요거 기억하실 거자어나눗셈이좀 배울게 많죠 그럼 보세요 나누는 수와 나누는 수 나누는 수 여기가 14죠 나머지 나머지가 있어요 여기서 0이 나왔어요 아이고. 여기가 제가 안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나누는 수와 이 것도 잘 보세요 나누는 수와 나머지 여기가 있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머지가 쭉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 어느 쪽이 커야 될까요 어느 쪽이 자 볼까요 여기 나머지는 0 이에요 0 이니까 여기서 끝났는데 만약에 나누는 수가 14인데 나머지가 음 15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틀린 거예요. 왜일까요? 몫을 한번더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4보다 낮은 13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13까지 13까지 돼야지 이게 나머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수가 더 커야 돼요? 이쪽 수. 나누는 수가 나머지 보다 어떻게 돼야 되죠 커야 돼요 그쵸 그치 않고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 목 몫을 반드시 한번 잡아 줘야 돼요자요 부분도 어머님들 주사한 요것도,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자 나눗셈은 분수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자 나눗셈 잘하면요 요거 요정도 뭐 이제 금세 친구들이 암산을 할수 있을 거예요자 요고 어큰수 나눗셈이 좀 어려워요 근데 큰수 나눗셈까지 잘 하면은 소수는 자리점만 잘 잡으면 되니까 충분히 할수 있어요. 아마 친구들 나눗셈 큰수 나눗셈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큰수 나눗셈 세로셈 주산 이런 거 잘하면은요. 어, 연산에서 고생할 일은 없어요. 본인들이 실수하지 않는 한은 훨씬 빨라요. 뭐든지 계산할 때 여기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친구들.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잘 봐주시고요. 제가 어, 요 며칠 전에 놀란 게 다른 친구들 요거 하나 갖고 한 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그 원리를 빨리 이해를 해서 다른 응용문제를 해도요. 바로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아마 하다 보면은 빨리 이해하는 친구는 아이 원리가 이렇게 되구나 하고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요거 지도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은 심화 문제로 해서 재미있는 다양한 문제 많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가 낸 명문제요 명문제가 아니에요.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잘 봐주세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